스을 나선다 오늘 짐은 최대한 간소하게 꾸렸다 간단하게 화로에 고구마 구워먹고 오는 정도로 계획했다 암티공칠은 무거운 짐 싣고 다닐 용도는 아니고 이 원칙은 깨지 않을 것이다 그럴 거면 NC-750을 계속 타는 게 맞는 거지. 구비구비 산길을 넘어가는 이 경로는 늘상 다니던 경로가 아니다. 최근 들어 내비게이션이 불필요하게 우회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 무언가가 버려져 있다 테이블인지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열례행사처럼또 물가에 다가가본다. 역시 어마어마한 오! 벌레 떼가 군집을 이루며 물가를 맴돌고 오! 있다. 지금이 이 정도면 한여름엔 어떻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씨 저, 오, 이, 실들을 열 수가 없네. 와, 너무 많다. 여기서 자리잡기로 하자. 오늘은 수치 쓰지 않고 장작을 수치로 만들어 고구마를 구울 거다. 누적된 주행풍에 쌀쌀한 체온을 올리면서 불멍도 겸하는 셈이다. 늘상 무언가 하나씩 빠뜨리고 오는 캠핑에서 오늘은 호일을 안 가지고 왔다. 크게 지장은 없으니 그걸로 다행이다. 봄이 다가오고 있다. 마치 봄은 어느덧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다. 강주변에 바람이 솔창케 분다. 바람막이가 필요했다 시기적으로 이 고구마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 다음엔 뭘 구워 먹지? 고구마가 전부 사라졌다. 혼자서 몇 개를 먹은 거야 도대체. 화로가 식을 동안 카메라 렌즈의 cpl 필터 사용 여부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살펴보자. 그만 살펴보고 집에 가자. 오늘도 조용히 편안한 휴식시간을 즐기고 간다. 매일 어딜 가든 오늘 같으면 좋겠지만 주말 캠핑에서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항상 평일에 활동하거나 주말엔 일을 하는 편이다. 바로 옆 활주로에서 경비행기가 이 착륙을 반복한다. 착륙했던 비행기가 다시 날아오른 줄 알았는데 쪽으로 착륙하는 중이었다.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 장면인데 대자뷰 아닌가?